2편 g r 에 s s r o o t s 순서 13 s a g i さんに引っ越してきて、引っ越していうか実家に帰ってきて、まあ3 ヶ月半ぐらい。今日で実家暮のしは今日で終わりです。で、明日朝からそうに引っ越しをします。でも3 ヶ月以上ずっとキャリーバッグそのまま置いといて、そこまで荷物片付けてないから。 서로 가야 되니까 이삿짐이 좀 있다 보니까 짐이 좀 있다 보니까 내일 차로 가야 되니까 부산에서 차로 서울까지 는6 시간 걸리죠. 편의 씨는 엄마가 온다 그래서 마지막 네 저녁에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그 전에 짐 정리를 다 하고 어제 좀 끝내놓긴 했지만. 명가 PR 소셜 메디아 단도. 出身韓国言語日本語韓国語英語英語入れてもいいのカードあった在在留カード在留カードこれも使えない在留カード二五年ポリスマ生まれたアカウントか三千円欲しい人使えるね二五年考案川越札幌クレーバ英語。<笑><笑> 도쿄의 제 일본에서의 추억들이 담겨 어, 이거 우리 집 우리 집오 어, 요리 맨날 생각난다 그래 맨날 보던 이 풍경 뭐유여씨하지 보는 제 구독자인 작가분이 쓰신 책이에요. 감정얘일라는 책인데, 약간 시집은 아니고 하나 읽어볼까. 아침부샤다니 자빠뜨니 소매 때가 5개월쯤? 그래, 갔다 그랬 엄마가 막날티나보는 아니 그렇게 무슨 금발도 아니고 그냥 밝은 갈색인데 밥 먹고 와서 빨간 머리로 염색을 해보려고요 엄마 있을 때 한번 부탁을 해보고 어떻게 나오려나? 이제 짐정리도 대충 끝났으니까 엄마 오면은 저녁 마지막 저녁 먹고 일좀 하다가 하, 근데 뭐 먹으러 갔지? 가보겠냐고그 응. 얼마나 할까를 보는데 여기 사더라고요 얼데 네, 나도 그런 사람이 있으좋 항상 공짜로 한 번도 내돈안 줬지? 맨 처음만 내돈 줬나? 진짜. 맨 처음에 내 혼자 만나보 열를 전에 왔었는데 뭐. 네. 좀어때좀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음, 그렇지. 네. <웃음> 오늘 주사 한번더 맞을까? 얘기다가 그게 큐티클로에 <웃음> 너무 아파요. 음. 그래도, 그래도 맞는 게좋으 게. 네. 연고도 한개더 내줄까요? 네. 연고 주세요. 네. 조금 큰 거로 내줄게손 낼... 아, 빼면 안 됩니다. 아, 딴데쳐다보면 이거입니다. 깨무소에. o h 그거. 그때 본가 때 본가 갔을 때도 맛있었다고 지찾아 만한 것 같은데 현재. 아, 현재. 아 네. 우리이 우리 뭔가 약한 것 같지 않나? 어? 진짜 튀게지 도구기는 매안해겟다 세금 때문에 들어 자기는 부주택으로 그 오래 있었니다 법인으로 가거그주인을인 주택을... 그안해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나 그... 그... 그... そうする髪の毛染めないといけないんですけどお母さんが風呂、風呂は汚れるからやらないでって言われてでもこの色は多分ね、出ないと思うけど<笑> なんかめっちゃ赤ではないけどさっきよりはちょっと暗くなったような気がしますなんか画面越しだと茶色に見えるけど実際見たらなんかちょっと赤って感じかなまあまあ気に入って 아침 부터 일찍 일어나서 차 타고 가야되니까 오늘은 좀 일찍 자야될 것 같아요 잠이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한 10시? 9시 반인가? 일어났는데 4시 반에 자가지고 아, 하루가 너무 짧다 준비할 것도 많은